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위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네 오늘도 설레고 즐거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네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태양의 전장으로 이벤트! 기간은 3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태양의 전장에서 승리하는 횟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이벤트죠. 태양의 전장 승리 1회 시 정제수 1개, 태양의 전장 승리 2회 시 대사마 카타임 300% 40분 한개 태양의 전장 승리 3회 시 태양의 결정 300개를 획득하시게 되는데요. 각인무은 이벤트 기간 동안 1회만 완료 가능합니다. 자, 모험가님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전술 코끼리와 함께 태양의 전장 누벼보세요. 두 번째 이벤트는 요 길드를 위하여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3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10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자, 준비된 길드 의뢰를 매일 1회 완료를 해주시면 토벌 추천서 1,000개를 획득하실 수 있으며 길드 토벌 의뢰를 일주일 동안 1회 완료를 해주시는 경우 블랙펄 300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길드 의뢰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주간 길드 의뢰는 매주 월요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네, 세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퍼즐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3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자, 최고의 보상은 과연 어디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어린 시절 보물 찾기를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퍼즐을 눌러보게 되지 않나요? 퍼즐이 뒤집힐 때마다 두근두근해지는 이 퍼즐 이벤트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게요. 퍼즐 갱신 버튼을 누르면요. 바로 퍼즐이 시작이 되는데요. 퍼즐 조각을 누를 때마다 그 뒤에 숨겨진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고 보상에 당첨이 돼도 또 다른 퍼즐 조각 열수 있고요. 퍼즐 조각 하루에 한번또 우측에 있는 퍼즐 조각 받기 버튼을 통해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퍼즐판은 하루 3번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퍼즐판 갱신 가능 횟수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이제 퍼즐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의 종류와 위치는 매번 갱신 때마다 달라진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 만나볼 수 있는 보상들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포템 상자 2천 개, 빛의 성수 1천 개, 카프라스의 결정 신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좋은 보상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최고 보상을 얻기 위한 모험 그리고 그 길목마다마다 만나는 따릿한 보상들 모두 놓치지 마세요. 네, 네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흑정령의 모험 이벤트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벤트죠. 주사위 수집기간은 3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5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고요. 주사위 사용기간은 3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돌아왔습니다. 흑정령의 모험! 게다가 이번에는 정말 엄청난 보상들과 함께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이 완주 횟수에 따른 보상들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얼른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 완주 보상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완주 1회에네르다센의 태고의 비밀상자. 또 태고 미확인 문양각인서, 미확인 태고 엘리언룬, 아크라드 등이 준비된 보상들 중 하나 확률적으로 획득하실 수 있겠고요. 완주 10회에 혼돈의 축 1개, 완주 20회에 반려동물 별밤 태산이 실세대 등록증 획득하실 수 있고요. 완주 30회에 혼돈의 결정 1,000개, 완주 40회에 환상마 도전상자 1개, 마지막으로 완주 50회에 카프라스의 장신구, 풀세트 상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50회까지 완주를 다 해주셔도 계속해서 이벤트 진행 가능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흑정령이 어디 어디에서 모험을 떠나나. 자, 엘리언, 하둠, 대사막, 그리고 이 황금사원 이네 곳에서 흑정령이 모험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황금사원 보상 모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면유물상자, 고대비감정 문양각인서, 시면수정상자, 혼돈의 핵 보이고요. 또 정말 좋은 보상들 여기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모두 모두 여기 황금판에서 집중 모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험가님 이 50회 꼭 완주 성공해주셔서 이 짜릿한 보상들 모두 획득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3월 4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면서 기대가 되고 설렘을 가득 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흑정령의 모험 보상은 눈을 반짝 띄어주는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흑정령의 모험에 있는 황금 사원판 보상들 그리고 또 완주 보상들 모두 모두 잘누려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